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자동차에 주차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스마트홈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카메라나 모션 센서를 설치해 주차된 자동차를 원격으로 감시, 제어할 수 있고요 캠핑카에 설치된 각종 가전제품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24시간 돌아가는 공짜 와이파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들의 요금제에는 데이터 쉐어링 다른 기기에 나눠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SK텔레콤 5GX 프라임 요금제를 사용하는데요 모바일 기기 하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 30기가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KT와 LG에도 비슷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요금제를 확인해 보세요 추가 회선을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나눠줄 수 있다면 자동차나 세컨하우스에 공짜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SK, KT, LG 텔레콤을 모두 지원하는 LTE 와이파이 라우터입니다 유심을 꼽으면 LTE 데이터를 와이파이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K와 KT는 잘 되는데 LG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LG통신 사용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매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차에 USB를 사용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가 있다면 USB에 꼽는이 제품을 사용하면 주차중 24시간 돌아가는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소비전력은 0.5A 미만 24시간 사용해도 10A 안팎 여러분들이 차에 100A 이상 보조배터리가 설치되어 있다면 일주일 내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USB에 꽂아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동을 끄면 USB 전원이 꺼지기 때문에 주차된 차 원격 조정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보조배터리가 없다면 배터리가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210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8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8시간 밤새 사용하기엔 조금 아쉽네요 배터리 큰걸 찾아봐야 할까요?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용 유심을 발급받으세요 SK는 라우터를 들고 가면 유심을 발급해줍니다 KT는 원칙상 라우터에는 유심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라우터에 사용할 수 있는 만원 정도 내는 라우터 요금제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편법이 있습니다 KT 갈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폰을 들고 가서 유심을 발급 받으세요 그 유심 바로 여기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KT도 대리점을 서너 군데 다니면 라우터의 유심을 발급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유심 비용은 8천원 정도 합니다 유심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유심, 마이크로유심, 나노유심 통신사에서는 나노 유심을 발급해 줍니다. USB 라우터는 나노 유심을 꼽으면 되지만 충전식 라우터는 마이크로 유심을 사용합니다. 유심 어댑터 사려고 다이소를 방문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여러분께서 충전식 라우터를 구매하시면 유심 어댑터도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심을 꼽은 후엔 서비스 등록 과정이 있기 때문에 LTE 라우터를 최소 3회 이상 껐다 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설정 없이 자동으로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와이파이 이름과 안음는 기기에 써 있습니다 이 기기의 이름은 UFI 비밀번호는 12345678입니다 라우터를 여러번 껐다 켜도 인터넷이 안될땐 라우터에 와이파이로 접속한 후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관리 페이지 주소는 여기 기기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구글 크롬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안 설정을 바꾸는 것보다 네이버 웨일로 접속하는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아래 주소로 접속해주세요 관리 페이지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주세요 관리 페이지에 LTE가 연결된 것으로 나오면 각 통신사 APN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LTE 연결이 안되면 유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라우터 사용이 힘듭니다 각 통신사 APN 설정 값입니다 APN 설정 값은 제품 판매 페이지에도 적어 놓았습니다 APN 설정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프로필을 새로 추가해 주시고요 프로필 이름은 SKT l t 등으로 적당히 적어 주신 후 APN 주소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필을 추가한 후에는 절대로 라우터를 리셋하지 말고 껐다 켰다를 반복해주세요. 리셋하면 공장 초기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가한 프로필이 사라집니다. 이제 라우터를 서너 번 껐다 키면 라우터의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제품 페이지에 이미지와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도 설정을 못하신다면 인터넷을 잘 아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봤자 서로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심값 8 0 0 0원을 내고 내차에 공짜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K와 KT는 잘됩니다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봤고요 LG는 안타깝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에 공짜 와이파이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